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성일인데 미리 이 내용을 녹화해 어, 놔뒀다가 그 주일날 아침 일찍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도록 예약을 해두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비유장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25장은 거의 모든 비유가 집합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마태라는 복음은 성격이 에, 꼼꼼한 분이 저서한 마태의 지금 말하면 세무서장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때 세무서장 곧그 어, 재정, 돈과 관련된 그런 부서를 맡아보는 분은 아주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지 계산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아,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 재정부의큰 거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아, 정말 거기서, 어, 그, 꼼꼼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 새로운 사실을 다 늘어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는 권정별로라는 단어를 거기서 배우게 됐어요. 권정별로라는 건뭔 말이냐면, 저도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권정별로라는 단어를 거기서 처음으로 듣게 됐는데, 어, 뭐, 10원권, 100원권, 1000원권, 만원권, 10, 이렇게 권정별로, 권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모는 가지고 돈을 권정별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마태도 세무서장으로 있으면서 그돈 관계 그런 관계를 아주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게 했기 때문에 그가 평생 동안 그렇게 세무서장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꼼꼼한 마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몰랐던 신앙생활이 오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왜 많이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마태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달라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한 행정을 많이 빼고 이렇게 적은 그런 것을 볼수 있는데 마태는 하나도 안 빼고 예수님이 한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길어요 루가라고 아, 하는 제자는 아, 돈 많은 그때 당시 제자였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삼성현대 이런 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예, 많은 것을 적지 않고 어, 그렇게 마태가 지르게 꼼꼼하게 하지 않았어요 루가도 아, 의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 의사의 병 고치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자기는 자기 기술로 못 고치던 병을 예수님 다 고치는 걸 보고 그가 성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은 또그 대단한 문장과 지식은으로서 그렇게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네 제자 중에서도 마태라는 분은 돈 관리를 하는 그런 분야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다른 사람들 같이 듬송듬송 이렇게 기록을 한게 아니라 하나도 안 빼고 예수님의 행적을 적어둔 거라 마태복음이 길고 예수님의 행적이 모두 마태복음이면 다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1절에서부터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15절에는 딸란트 비유가 나오고 31절부터 40절까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양이 되고 어떻게 해야 염소가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성도로서의 양의 성도 염소의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드린 내용이 과거와 달리 성도님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조금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절부터 나타난 이 딸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어,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그 많은 것을 다못 전해드리고 이딸란트라게 도대체 뭐냐 전번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어, 딸란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먹었어 그런데 이 밑에 페이지는 딸란트에 대한 걸 적은 게 있습니다만 그럼 딸란트란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확실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성경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은 대항성서공에서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다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네. 네. 다 링크를 기쁨이란 게 뭐냐 어? 하늘나라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이 링크 마우스 대면 링크가 걸리지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내용이 다 보여집니다 그럼 딸란트란게 뭐냐 딸란트를 한번 링크 들어가 볼게요 자. 자 이렇게 그 딸란트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그림으로 된 모양새가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딸란트 그 지방에서 뜨던 이 딸란트에 대한 내용이 어 이와 같은 하폐의 아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금 딸란트에 대한 것에막수북이 쌓아놓았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딸란트로 통용이 됐었는데 그 딸란트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꼭 설명을 여러분에게 한번쯤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대량의 금원을 달수 있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딸란트는 그그이저 합의 단위가 높, 높기 때문에 이 대량을 할때 딸란트로 압축해서 우리가 뭐몇조할때 이렇게 에, 그 금액을 저 안으로 이렇게 합, 압축하듯이 이 달란트도 어떠한 그러한 단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력액기 이렇게 이제 상세히 나온다 되어 있고, 즉자 성경에 보면은 이 화폐에 대한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즉아 삼천 어, 세겔이 1 달란트에 해당되고 그렇게 거기 성경에 보면은 이 대나리온과 세겔과 딸란트 이와 같은 합해 단위가 나옵니다 근데 한 딸란트가 얼마냐 하면 3천 세겔이다 이 말이야 예. 자, 그럼 3천 세겔이 과연 얼마나 되는 건가 <웃음> 자, 중량으로 보면 34.27 정 해가지고 32kg가 넘는데 이 32kg라 그러면 금한 딸란트가 어, 32kg다 은한 달란트가 32kg다. 그러면 32kg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600g이 정건 한 건이고 400g이 375g이 보통 어, 우리가 정건 한 건이고 600g이 구 어, 단위 우리 한, 한 건입니다. 그렇다면은 구단위로 600g을 따져도 한 달란트가 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량이죠 뭐 제가 그 계산하는 건 여러분 이잘하시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헬라 계통에 딸란트가 사용되었는데 딸란트가 사용된 이게 화폐예요 이것은 중량과 통화 모두들 가리킨다 중량은 약 20g 이었고 이것은 어, 로마의 제도의 그 딸란트 그 돈이 한 딸란트 그러니까 어 한달란트에라는 아까 그 그림 요거달란트요거돈 무게가 2 0 g 이란얘기예요한달란트가급이한달란트가 그러면 이제 이거와 같이 34kg가 34,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 시대에는 헬라 계통의 달란트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중량과 통화 모두가 가리킨다 중량 20g이고 이것은 로마의 제도에 기초한 것이었다 통화는 6천 대나리온이었다 6천 대나리온 데나리온과세겔과 딸란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에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예, 해당되는 1만 딸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100 대나리온의 빚을 진사람에 대조하여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그, 그런 거전문에 그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예, 그래서 예, 딸란트로 부르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재능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보셨죠 3 4 k 로 정도 이렇게 에, 보면 된다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 본문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조금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딸란트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40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늘 얘기지만 어, 20분 되면 이제 에, 끝이기 때문에 나중에 칸티시아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두 편으로 하지 않고 길더라도, 두 시간이 되는 하루 있더라도 한 편에 다 끝내겠습니다. 자,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인터넷에 키보드로 어그 양고자와 염소 양자를 이렇게 써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걸 내가 검색을 해 봤더니 이게 그 양고자고 이게 양양자거나 혹은 염소 양자인데 이 양고자를 그 우리나라 옛날에는 양이라는 동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글을 한문을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토를 달 때에 양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때는 양이란 동물이 없었고 또 양이라는 걸 이해도 못했어요 염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자문을 배울 때 보면 염소고 염소양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천자문 내가 지금 50페이지에서 나오는 걸 내가 지금 하나 그 올려봤거든요 이게, 글씨, 칭찬찬, 염소고, 염소양하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천자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 뜻에는 보면, 칭찬할 찬자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배울 때, 칭찬찬, 이렇게 배웠는데, 염소고, 자와 염소양. 예. 이렇게 나오지, 양고, 자와 양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양과 염소를 같이 말합니다. 양양, 양고, 염소양, 염소고, 염소양.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양과 염소는, 같은 동물이다 네. 같은 동물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실상 양과 염소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네. 그러나 과는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엄청 틀려요 양은 벌써 생김새부터 그 뿔이 뒤로 나 있어요 뒤로 제쳐져 있어가지고 양강나팔막 하잖아요 뒤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이1고 늑대가 왔을 때에 정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뭐 뾰족하게 있어야 말이지. 뿌리 뒤로 잡아졌으리, 그게 뭐 그들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은 그냥 당하게만 하는 것이 양이고, 염소는 달라요. 염소를 양으로 알았다가는 큰오판입니다 염소는 제가 우리 시골에서 염소를 길러 보질 않았는데 염소 있는데 가지고 제가 접근을 많이 해봤어요. 그 염소란 동물이 재밌어 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재밌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먹이를 가지고 이 염소에 줘 보면, 염소는 이렇게 염소가 좋아하는 그런 풀을 사람에게 받아 먹으면서 사람을 떠적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성격이 완전히 38도에 달라요. 염소는 성격이 고약해요. 예. 그래서 포악해서 뭐 염소는 그뭐저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건 아닌데, 성격이 아주 고약해 그리고 급하고 염소를 저... 밖에 살에 매놨다가 주인이 미쳐 못 가고 여러분 소나가 지나 소나기 지나갈 때 소나기 맞으면서 죽어버려. 요 그렇게 성격이 급해. 그래서 염소와 양은 성격이 너무 다르다. 양은 한없이 순하게 맞고 염소는 너무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조금 좀 어? 양과는 다르다. 예. 먹이를 주는데 먹이 주는 사람 떠지키니까. 그게 동물입니까? 아무리 나쁜 동물도 자기가 먹이 주는 데는 먹이 줄 때는 그 먹이 주는 사람을 따라요 따라요. 근데 염소만은 안 그래요 염소를 받, 먹이를 주면 받아먹으면서막 떠적혀요 이것이 염소이므로 얌과 염소는 그만큼 성격이 다르다 예. 왜 한문에서도 글자도 염소고 양양 염소양 양고 뭐 이렇게 쓰는데 왜 그렇게 성격이 다른가 이것은 곧 오늘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보면서 양이 있고 그 성도들 중에서 염소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양과 염소는 엄연히 다른 동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염소고 염소양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 저는 천자문을 안 읽었어요 바로 동문선습하고 병신보감 이렇게 예, 읽었는데 그 앞집에서 우리 친구 한솔하고 참그 어, 나하고 절친하게 내 보다 한살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우리 앞집에 그, 자기 할아버지한테 와서 말할 글을 배웠어요. 그때, 음, 이거 천자문 읽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안 보고, 그냥 듣기만 한 거. 예. 네. 그래서 그때는 뭐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천자문에 대한 거는, 어, 선생님에게 한, 한, 글자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우리 뒷집에 있는 어르신한테 한문을 배우면서 동문 선섭하고 명시보 모감을 배우면서 이 천자문은 안 배우고 나중에 천자문 책을 보고 그냥 이렇게 다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는 왜냐면 이런 글씨 토를 단가 거 이런 거 없어요 옛날 한문책은 글로만 이렇게 딱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깨우치지 않으면 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문 배우러 갈 필요가 누가 있어 이런 토다 달려 나오고 인터넷 검색 다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문은 에, 옛날에 앞집에 우리 친구가 읽는 거 기억했던 거 가지고 나중에 한문책을 보고 그다 터득을 한 천자문이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드릴 말씀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은이 아, 영어를 전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제 설교에 대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제가 또 읽어봤더니 나무 제가 발음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읽어봐도 안 되겠고 또 따로 보여 봐도 안 되겠고 그래서 그냥 한창에 이렇게 같이 보여 드리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제가 한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경 강해를 해드리면서 영어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 글로도어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꿔 생각해보면 돼 내가 지금 영국에서 설교하는 걸 듣고 있는데 영어로만 써놓고 우리나라 글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영어를 모를 때 혹은 뭐 독일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들어보는데 한글은 하나도 없어 독일어만 있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읽어줄 망정 글이라도 있어야 좀 에, 속이 시원하고 또 제가 말이 그 언어로 바뀌어 나갈 때좀 엉망은 있지만 그래도 태두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싸는, 쓰는 사람은 그 말이 에, 아, 이렇게 좀 올려놔야 밑에 그 자막을 보겠네. 항상 이렇게 좀 올려놓고 볼게요. 밑에 자막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에, 자기 나라의 글이 있고 또 제가 말하는 게좀 엉망으로 번역은 되지만 자기 나라 글로 어, 또 이제 번역을 해서 보고 두 가지로 보면. 이 외국의 어떠한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도 제가 성경 강의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를 못하더라도 90% 이상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있고 또 밑에 자막이 나타나니까 이중으로 영어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영어가 나타나고 밑에 또 자막으로 영어로 나타나니까 내 말이 훨씬 이해가 빠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는 항상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본문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1시간이 됐지, 됐든지 2시간이 됐든지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전번같이 전부, 전부 자르지 않고 끝내버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순간이 지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20분이, 또 자, 20분이 또 지났네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전혀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시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과거에 쭉쩡이와 같은, 예. 바람에 불면 날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쭉쩡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오늘은 알곡 신앙 생활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개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큰소리 칠 때는 분명히 그만한 내용이 있어요 예, 제 강연을 많이 들어봤지만 처음에 제가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칠 때는 잘난 척할 때는 그만한 내용이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1절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듣기는 조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분을 위한 성경 오늘 강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분은 조금 좀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에, 이렇게 이해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좀 어려운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에, 그런 일, 어,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웃음> 자 그러면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인자가 예,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웃음> 그러면은 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해, 해, 하하하, 자꾸 영어를 읽고 싶어 자신을 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들도 자기 자신을 부를 때는 자기가 뭐 어, 대왕이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를 낮춰서 부르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을 부를 때는 인자라고 보통 사람들과 같은 동등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번역도 이렇게 나오고 보면은 그 번역이 확실하다는 거죠 여기 영어성경에도 보면 기저스러운 단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해석글로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아,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예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따다다다 따다다 따단 단다 하고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인자 예수님이 임금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우리 내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내가 그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내가 이육체 있는 이대로 그냥 공중의 구름 위에서 지금 천국 잔치를 벌리는 그런 호화로운 잔치에 내가 빨려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그날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이름이 호명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날에 그날에 천사들이 수천, 수만 천사들이 둘러싸였어. 나팔을 불고, 공중에서 진동하는, 나팔소리가 진동하는 그 날에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자본들, 사람의 말은 다 없어지고, 이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진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막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에 그 중앙에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양이 되셨어 그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암흑개야 올라오느라 명령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적어놓은 그 장부를 보고 호명할 때에 내 이름이 예수님의 장부에 그 적혀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부를 보시고 내 이름을 호명하는 그 시간에 나는 이 육체가 산채로 그대로 내가 입은 옷 그대로 자던 사람은 파자마 입은 그대로 이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은 넥타이 맨 그대로 하늘나라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공중 구름 위에 예수님의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참석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서 호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름에 예수님 장부에 적혀 있어서 호명이 되려고 러면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양의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양의 신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잘못하면 염소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신앙생활했던 신앙가는 오늘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31절을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자막이 충에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32절 그는 모든 족속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랐어 한 목장에 염소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이렇게 기르는 그 목자 그 목자가 저녁에 각자 자기들의 양과 염소를 그 집으로 보낼 때에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그렇게 갈라서 침소로 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과 염소가 되어서 영원한 침소로 여러분이 갈려서 들어갈 때에 양은 양의 침소로 염소는 염소의 침소로 들어가는 것이지 양과 염소가 뒤섞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양의 침소로 들어가는 양의 성도가 될까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잘못 생각해 가지고 염소의 침소로 들어가는 염소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여러분에게 소개가 됩니다 자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른편과 왼편은 틀립니다 예. 옛날에도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지 않았어요 예, 우의정은 자의정과 다르다 그러므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염소가 되어서 예수님의 왼쪽에서 계시겠습니까? 그러한 불행이 여러분들에게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양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을 불며 호명할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적어놓은 장부책 그 장부책 속에 내이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제가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찾질 못하고 막 장부를 다 적혀도 내 이름이 없는 거야 왜내 이름이 없어 없을 택이 없어 예수님 잘좀 봐주세요 나는 지금 저 땅에 있, 이 땅에 있을 때에 텔레비에 어, 나가가지고 막 천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 완전히 스타로 보고 있어요 이런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나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 가지고 내 이름 석자 홍길동이란 이름은 우리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나를 인정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나를 존경하고 내가 어, 밖에 나갈 때마다 다 나에게 절을 하고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일을 한 그런 수타입니다. 내 이름이 예수님 장부에 없을 테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막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내 이름을 장부째 찾아보는데 내 이름이 없어. 내 이름이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수타였는데 내 이름이 예수님 장부에 없는 거야.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빛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사람들은 예수님 장부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장부에 내 이름이 없어 심판날에 혹은 예수님이 재림 하시는 그날에 나를 부르지 않아 발을 동동 그리면서 나부터 제일 먼저 불러줄았는데 나는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를 몇개 지었고 나는 큰 교회를 이렇게 목사하고 이런데 예수님, 내일이 그게 없을 택이 있습니까? 나를 좀 빨리 부르세요. 암만 기다려봐도 그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구름 위에서 모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천국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나를 부르지 않는 거야. 나를 부르지 않는 거야. 교회에서 저와서만날 청소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성김하고 교회에서 급실거리고 가던 그런 사람은 영광의 꽃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우편에 세우는데 나는 목사고 장로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고 헌금을 내 재산을 다 바쳐 헌금을 했고 한데 사람들은 나를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모른지 몰라 그공중나팔불때에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 부네 내가 천이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혼인 자치에 천국 잔치에 공중 잔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도무지 예수님은 나를 부르질 않아 내가 이 땅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예수님 그래 네 이름 찾아볼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임금으로 나타나시는 그 날에 내 이름은 없는 거야 내 이름은 없다 없어 부르지 않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그 장부에 예수님 장부에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다시 좀 찾아봐주세요 예수님이 막 다시 찾으면서 장부를 다크해봤는데내 이름이 없어 나를 안 불러 뭐야? 그동안에 내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 많이 하고 백만원 천만원 어? 이렇게 텔레비에서 내가 많은 그런 휴사를 했는데 왜내 이름은 없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 이놈아 너는 거기서 영광을 다 받았지 않았냐 그리고 나한테까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주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너희들은 빚도 없이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것만이 예수님의 장부에 올라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한 것거든. 잘했다, 잘했어. 하지만 내 장부에는 너의 이름이 없다. 너는 구원을 받되, 내가... 거주하는 이 하늘나라에서 너는 거지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남들에게 굽실거리고 다녀야 하는 그런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는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는 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거지만은 볼품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남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천국생활을 영원히 영원히 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네가 우습게 알았던 도무지 남에게 뭐 봉사를 하는 걸 알지 못했던 도무지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가를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사람들을 숨기기는 하고 이러한 빚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그 행적이 내 장부에는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오른쪽에 세워 그런 양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여기 자막 때문에 좀 올려놓을게요 34절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이여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준비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양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네가 차지하거라 너는 그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꽃과 같이 높은 직책에 호화로운 자리를 의자에 앉아서 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가 이 세상에서는 우습게 봤던 그런 사람들, 한 번도 그가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주고 한 적이 없는 걸로 여겼던 사람. 그러나 실제로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고 더 많은 봉사를 했고 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 그 내용을 아무도 몰랐던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를 아무도 높이 여기지 않았던 사람 텔레비에한 번도 못 나왔던 사람 그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도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도 교회 목사님이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 장로님 모든 집사님들이 그가 헌금 많이 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그의 모든 행적이 그냥 땅에 영원히 묻혀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공던탑이 무너지랴 그 많은 공이 있는데 그 공이 하늘에 묻, 땅에 묻히고 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장부의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장부를 보고 우리를 호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공중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나도 놀라 와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호명될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느니 너는 올라오느라 하는 명령에 떨어지자마자 내가 있는 내 모습이대로, 예, 내가 있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공중자치 구름 위에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 수천만 명이 모여서 나팔을 불어대고 천지가 진동하고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천둥과 같은 소리가 공중에서 불러 퍼지고 이 세상에 했던 모든 일들은 소답이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연당에서 하던 그런 스피커 F로 막 떠들고 해도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지 알아들을 옆에 있는 데그 소리는 뭐 들을 수 없어 하늘에서 나는 그 공존 자체를 벌리는 구름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천만에만만에그 많은 군사들이 천사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어대는 그 천지가 진동하는 그큰우려와 같은 소리, 뭐 어디가 하늘이지, 어디가 땅인지 지금 분간도 못해봐. 정신없는 그 시간에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합성기를 놓고 아무리 들어봐도그 소리는 안 들려. 그 모든 소리와 작업들은 다 정지돼. 예수님께서 잔치를 구름 위에서 따따또또하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만 천지가 진동할 때에 그때에 그 예수님의 우렁찬 큰 목소리로 우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 아무개야 올라오느라 내가 그때 여러분들을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불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를 양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다가 그때의 불림을 받는 그때의 호명을 당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라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내가 호명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장소에 전혀 참석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No 여러분 모두가 다 100%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 장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이 시간부터 갖출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방법의 패턴으로 여러분은 전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미 간 뒤에 이 말씀을 들어봤다 그때는 버스 지간 뒤에 한없이 혼자 손들고 버스를 바라보는 현상이 일어나죠. 안 멈춥니다, 버스는. 버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든 사람에게 멈추지, 버스 뒤에서는 아무리 손들고 있고 그 버스가, 어? 내가 지금 부산에서 지금 그 버스가 서울로 가는 걸 손들고 있는데 그 버스가 서울에 다 도착하도록 그 버스는 나를 돌아보지 않아. 이것이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에가지고 땅을 치며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스 지나간 것보다 더 삭막해요 거기서는 그런거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가운데 새기면 이제 여러분이 버스 뒤에서 손드는 게 아니라 버스 앞에서 손드는 사람이 돼 여러분이 이제 염소의 성도의 생활에서 양의 성도가 돼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리얼 그리스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의 신분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이리로 와서 창세대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는 차지하라 거기서 멸루관을 받으고 높고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노는 영화를 영원히 영원히 백년이 이백년이 아닌 천년이고 만년이고 지령이한 마리도 자기 목숨을 끊을수 없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살수 있는 권한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시간이 2시간, 3시간 가더라도 끊지 않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은 헌금과 구제의 내용입니다 35절 밑에 자막 나와야 되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낙그네로 피곤하여 다닐 때이고, 때에도 너는 나를 영접하였도다 너희 이 양의 성도들아 너희는 잘하였도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이렇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접하셨다니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했어 그렇게 그렇게 했어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내가 배고파서 막 허기를 지고 먹을 것을 구할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그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팠는데 그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나는 그 이름을 그 사실을 내 장부책에 적어놨어 그렇게 주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너는 나에게 그렇게 주었어 이러니 그 사실이 땅에 묻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내가 얼른 내 장부책에 적었지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내가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너가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줬을 때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목말라가지고 갈증이 나서 막 헤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줄때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그때 일을 생생히 추억하노라 너희의 고마움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내 장부에 적었지 내가 나그네로 다닐 때에 외롭고 쓸쓸한 그 나그네 생활 할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오면서 나에게 따뜻한 숙소를 제거해 주면서 나를 영접했을 때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너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6절 그뿐만 아니야 내가 어느 날 어느 시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옷이 없어서 헐벗고 그 춘추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입을 것을 그때 갖다 주었어 따뜻한 옷으로 나를 입혀 주었을 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어쩌면 너의 마음이 그렇게 기특할 수가 있냐 나는 정말 고마웠다 그러고 내가 병들어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죽기만을 고대하면서 숨이 꼬타꼬타할 때에 네가 날 돌봐 줄때 그때 말이다 그때 기억하지 너도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눈물로 간호해 줄 때에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그때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하던 그 일을 나는 기억하면서 나는 그 사실을 땅에 묻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내 장부에 적어놓았지 내가 오늘 너에게 이 사실을 밝히는 거야 네가 만약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죽해봐 내가 어느 날몇 날몇 시에 내 병들어서 내가 꼴 죽을 그런 병드는 자리에서 네가 나와서 나와, 나에게 병원비를 대주고 나를 돌봐줬을 때 나는 그때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어 내 눈에 눈물이 한도람이 있다 한들 그 눈물로 내게 그 갚을 수 있었겠냐 그런 거로 나는 그 사실을 땅에 묻히고 없어져 버릴까봐 내 장부에 적어놓았지 그래서 내가 오늘, 너가 나에게 한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을 때 나는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 뿐만도 아니야. 내가 감옥에 같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수, 나는, 나를 보고 죄수라고 하면서 나를 색다른 안경으로 볼 때에, 너는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돈을 주고 먹을 걸 주면서 나를 유래해 주었지. 그때 나는 너가 뒤돌아가는 그 발자취가 천사의 발자국으로 보였어. 나는 그때 이를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너에게 그때 너무 감사했었지. 그 감사함이 땅에 묻히고 없어질까봐 아무도 보지 않은 감방 면회장소에서 너와 날 둘밖에 없었는데 이 세상에 누가 그 일을 알겠냐 그때가서 너는 텔레비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고 떠들지도 않았어 너희 친구들에게도 그 말을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 사실은 너와 나 둘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실이 땅에 묻혀버리고 영혼이 없어진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은 그런 일이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그 사실을 내 장부책에 적어놓았지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7절,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의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르실 때에, 임금이 와서 공중에 나팔 부는 그 천사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어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호명하는 아부게야. 너는 올라오느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호명을 할 때에 그의 불림을 받은 양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인들은. 그 어인들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복량한 일이 있었더니까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주님이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인 그런 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으며 그 목마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목마르신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목마르시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내가 드린 적이 있다고요 아니요 나는 주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나타나서 목 마른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그 마실 것을 주님께 드리지 있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인들은 주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38절 주님 언제 주님이 나그네가 되었도입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내게 보여주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나는 주님 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 나는 황당무례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거늘 어찌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내가 영접을 하였더일까 나는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주님은 참 총기도 있으시네요 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본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느냐는 항당 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내가 주님께 입은 것을, 입을 것을 드린 적이 있사옵니까? 나는 그런 적이 기억이 안 납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전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실적인 이야기만 해주세요 사실적인 이야기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주님이 언제 헐벗었으며 헐벗었으며 낙은에 되었으며 이런 것을 내가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입을 것을 들었단 말입니까? 예, 좀잘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이 된 어인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다시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그 의인들 양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병들어 있을 때 언제 주님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찾아갔습니까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늘 이렇게 의인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상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번역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번역이 더 좋아요.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실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존해서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양이라는 칭호를 받는 성도가 될수 있습니까 양이 되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각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만드는 사람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내가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많은 칭찬을 받았던 거 이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천사 수천 수만 명의 천사와 군대들이 나팔을 불고 천지같이동해서기가 먹먹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가 올릴 때에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영광의 꽃으로 하나님의 불빛으로 그의 얼굴이 빛나면서 그 빛난 얼굴의 광채의 얼굴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불림을 받는데 나는 그같이 많은 일을 하고 그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왜왜왜내 이름을 안 불러주실까 예수님 내 이름 좀 찾아봐요 왜내 이름을 안 불러줍니까 그래 내가 너 이름을 찾아볼게 장부책을 다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 임금으로 나타나시는 그날에 온 장부책을 다 뒤져봐도 그 사람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찾을 수 없어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많은 선행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내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시죠 내교회에 헌금 얼마 한가 아시죠 내그 교회의 장로수석장로라는거 장료, 아시죠 예수님 그장부좀잘 찾아보세요 내 이름이 없을 테이 없습니다 그래 다시 찾아볼게 예수님은 온 장부책을 다 뒤져봐도 그 훌륭한 장로 노행이름은 없다 왜 없을까요? 왜 없느냐고 너는 이 땅에서 영광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영광이 없다 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거지와 같이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피로 구원은 받지만 부끄럽고 처참한 모습으로 천국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너의 한 행적이 내장보에는 하나도 올라오는 게 없는 걸 어떡하냐 더 이상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다 내가 장부에 오류가 생겼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생각과 주님이 생각하는 세계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다르다.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 많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면 이 땅에서 스타의 명분을 받았으면 그 하늘의 광채와 같이 빛나는 그 모든 업적이 하늘나래에서 영광의 꽃으로 기록돼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아, 무런 기록이 너에게는 없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그런 성도의 생활이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과거에는 염소의 신앙생활을 염소의 성도 자격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양의 성도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염소의 생활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 염소와 같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양의 신앙 생활로 전환되었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른편에 여러분이 호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의 성도로 호명, 호명, 호명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 심령에 뿌리 깊게, 든든히 그 깃털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존경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값어치 없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이제 주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참된 신앙을 위하여서 여러분 신앙이 전환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또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에서 큰 싹이 나고 오미트고 그 싹이 백배에 천배에 결실이 있어지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